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1월 20일 가상화폐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저희가 정말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아주 하락세를 치고 있는 비트코인 및 다섯 가지의가상화폐의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하지만 오늘도 이 악재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가상화폐 분석을 보여드리면서 자 이런 식의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지선이 5797즉5800 레벨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5800 레벨을 뚫고 나서 아주 큰 하락세로 이번 연도 2018년도에 로우를 갱신합니다. 4,341이라는 레벨에 와 있고요. 자, 이제부터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으면서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선은 뚫린 이 구간 5,800 구간이 비트코인의 새로운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저항선 5800구간 5800구간이 어떤 식으로 부서질지는 모르겠다만 일단은 5800구간을 저항선으로 셋업을 해놓고요.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레벨이 여기죠. 4473레벨 구간도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가 궁금해지는 어, 중요한 레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3575, 3600의 지지선이 형성이 됩니다. 자이 세가지의 레벨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시나리오를 한번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5 6 0 0레벨에 레벨을 존중을 하고 저점을 만들었지만 그 레벨을 존중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4 5 0 0레벨에 지금 레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꼬리를 만들면서 존중하라는 모습 보였으나 가격이 여기 밑에서 다칠지 위에서 다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섣부르게 하락세를 잡으시는 것도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일 정도인가요? 이만큼 아주 큰 움직임을 6000레벨에서부터 보였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어, 살짝 무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더라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패닉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4,500에서 3,5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락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냐, 여기서 사냐 많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여러분들 많은 차이입니다. 천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불 차이가. 천불 차이는 아주 큰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시는 것들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것은 약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분리시닝 걸핑이 나와서 리테스트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 상승 패턴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을 권유드리지만 밑에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후 밑으로 내려가 3600 레벨을 칠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존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히 거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데일리 차트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차트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이죠?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존중을 했던 5800레벨까지 뚫으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승세보다는 하락세가 충분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 캔들스틱 패턴 차트 패턴을 잘 보시고 거래하시는 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190레벨과 170레벨의 지지선이 부서진 후 여러분들 부서진 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만들면서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지선까지는 제가 그려 놓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지지선이라 하면 여러분들 여기겠네요. 여기 126레벨이 현재 지지선 레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뚫린다면 전저점 전저점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아직 몇 개가 남았지만 여러분들 하락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1년에 하이를 찍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찍으며 다시 한번 전년도에 전년도에 로우를 찾아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가늠을 할수 없지만 여러분들 지지선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될 것은 블리쉬 캔들 아니면 블리쉬 패턴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기대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위클리 데일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하락세에는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상승세에는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자,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거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은 하락 패턴, 매도가 계속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과 같이 매수 타이밍을 노리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만약에 캔들 패턴이나 차트 패턴이 상승세로 올라선다면 그 다음 저항선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이 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 어, 순수하게 밑에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살 시간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위험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지지선이 부서지지 않는 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저희가 얘기해 드렸던 50레벨과 47레벨의 지지선 50레벨과 47레벨의 지지선이 간단하게 뚫린 후 다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베어리시 캔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1레벨에 있고요. 자 데일리 타임프레임하고 위클리 타임프레임에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35레벨의 지지선까지 뚫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레벨인 24레벨. 이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하락세가 지금 어, 움직이고 있는 하락세가 판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35레벨까지는 간단하게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락세에는 뭐다? 매도를 하고 상승세에는 뭐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 간단한 룰이지만 여러분들 지키기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 욕심이 많이 나기 때문이죠. 크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신중한 움직임이 여러분들의 돈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신중하게 거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는 보다 캔들스틱이나 차트 패턴이 상승세로 돌아설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578, 600레벨을 뚫지 못하고 계속 저항선을 존중 후 현재 497, 500 레벨의 지지선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는 다르게 큰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상화폐 자체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리플이나 이오스, 모든 페어들이 하락세를 띨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페어들과 다르게 조금밖에 안 내려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충분히 봐주셔야 됩니다. 600레벨의 저항선 또한 가격에 위치해서 얼마 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600 레벨이 뚫렸을 때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디까지 전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롱텀 거래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500 레벨을 뚫린다면 전 저점, 그 다음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상화폐 하락세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격이 하락세를 뛸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시는 상황이 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거래할 때는 신중하게 이런 큰 모션이 나오거나 이런 큰 움직임이 나올 땐더 신중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EO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레벨, 5달러 레벨이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레벨 역시 뚫리고 그 다음 지지선까지 뚫리며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현재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이 다음에 지지선은 어디일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뚫렸고요. 그 다음은 여기겠네요. 3레벨이 다음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이 위로 올라오면서 다음,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지 않고 현재 지지선을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지 않으며 다시 올라와서 블리시 캔들을 만든다면 다시 한번 5레벨까지, 4.6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보이고 있지만 현재 다른 가상화폐들과 같이 계속해서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역시 섣부르게 거래하시면 안되고 세번 생각하셔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 패턴이 이런식으로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을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상승 패턴을 잡았을 때쭉 올라가서 22레벨 23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였듯이 반대로 23레벨에서도 밑으로 하락을 수직하락을 하며 수직 하강을 하며 저점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락 패턴이 나왔을 때는 섣부르게 거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비트코인을 샀다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꺼지고 쉽게 켜지는 불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신중하셔야 돼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포렉스와는 다르게 이런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게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거래하실 때는 항상 성공을 한다라는 보장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는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를 하시든 무슨 투자를 하시든 다 똑같겠죠. 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을 하시는 것은 돈을 잃지 않으신 다음에 성공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오스 현재 3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락 패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6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캔들스틱이 블리쉬로 바뀌고 캔들스틱이 블리쉬로 바뀌고 다시 한번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위로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4.6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오스의 움직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락 패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섯 가지의 가상화폐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석이라기보다는 시나리오를 조금 제시해 드린 것 뿐이에요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까 엄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게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고 언제든 밑으로 꼬꾸라 칠수 있는 게 여러분들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힘내셔서 거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섣부르게 거래하시는 것은 제가 항상 말했듯 안됩니다. 섣부르게 거래하시다가는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을 잃을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섣부르게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 욕심이 더 커지고 돈을 번다면 더 욕심이 더 커져서 자기가 돈번 만큼 잃기 때문입니다. 자그게 투자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잃지 않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는 마스터 클래스 FX 될 텐데요. 한 주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시나리오를 써보시고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움직였을지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석하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는 마스터 클래스 FX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